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알전구입니다 세계적인 게임회사인 블리자드에서 매년 주최하는 세계 최고의 게임쇼 중 하나인 블리즈컨 수많은 블리자드 팬들이 아마 1년 중에 가장 큰 기대를 하는 날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바로 이번 블리즈컨에서 가장 주목되었던 게임은 뭐니뭐니해도 디아블로 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행보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디아블로4거나 못해도 디아블로2 리마스터라는 엄청난 기대감을 품고 블리즈컨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 와중에는 우습갯소리로 디아블로가 모바일로 나온다는 말도 안되는 장난들이 돌아다녔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3일 새벽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블리즈컨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디아블로4의 가장 큰 기대감과 킹능성을 걸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디아블로에 대한 발표를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와 시네마틱 와영원석와 야만전사 와 마법사 신작인가봐 와 디아블로 어어어 어? 어, 뭐지 자, 잘못 봤나 어, 어? 출시 플랫폼이 어.. 애플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어? 모바일? 나오라는 디아블로4는 안나오고 심지어 지네들이 만든 게임도 아닌 옛날에 지들 짝퉁게임만들어서 결국 게임 이름 바꾸고 출시한 짝퉁 메이커 중국회사에게 일부 뭐 아트웨즈를 바뀐 것도 아니고 그냥 게임 자체를 블리자드가 아닌 짝퉁메이커 중국회사에게 거의 다 맡겨버린 게임을 디아블로4 대신에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게임이 욕을 덜쳐먹은 엘더스크롤 모바일처럼 그나마 특색있는 모바일게임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주구장창 맨날 욕하고 까대는 양산형과 다를바가 없었죠 당시 현장 분위기는 한마디로 그냥 가분싸 발표를 진행한 와이어챙이 너무 반응이 쌍늘하고 호응이 없어서 매우 당황했으며 블리자드 가상 입장권을 구입하여 온라인으로 지켜보고 있던 팬들은 fuck you를 남발하였고 유튜브 좋아요 싫어요 비율은 거의 뭐 저스틴 비버 저리가라 급으로 유튜브 역대급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 발표 이후 질문을 받는 타임에는 정말 믿기질 않는지 이거 혹시 철진한 만우절 농담이냐는 질문까지 나올 정도로 현장 분위기는 첫참그 자체였습니다 더불어서 매년 많은 팬들이 줄을 서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시연장은 그냥 텅텅 비어있는 사진이 올라올 정도로 이번에 발표한 디아블로 이모탈이 얼마나 팬들에게 충격적이었는지 볼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블리즈컨 이거 보려다가 피곤해서 자려고 하니까 친구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 뭐냐 그냥 예전에 페이스북에 재미삼아서 블리즈컨 최악의 시나리오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지금 니 글... 성지순례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차라리 아무런 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디아블로4 로고만 보여줬어도 이정도는 아닐거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다른 회사도 아니고 그 게임에 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 마음에 안들면 갈아엎을 정도로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블리자드에서 이런 사행성을 추구하는 게임성도 없는 게임을 출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충격 적입니다 뭐 그나마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스토리가 재탕은 아니고 2에서 3으로 넘어가는 시간대 스피노프 를 하는데 그런걸 다 제치더라도 어처구니가 없고 하, 이게 물론 외주를 맡겼기 때문에 본사있는 인력들은 물론 4를 만들던지 2를 리마스터를 한다던지 뭔가는 하고 있겠죠 에뭐 어때 뭐, 네. 뭐 피자시켜먹으면서 엉덩이 벅벅 긁으면서 게임을 하면서 회사있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뭐 뭐라도는 만들고 있겠죠 그런데 왜 모바일을 처 공개하고 있느냔 말이야 그렇게 사람들한테 떡밥이랑 어그로 초올라게 끌어놓고 와 아무튼 그냥 이번 블리즈컨은 역대급 병신같은 블리즈컨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마이크 모아임이 왜 블리자들이 이 시기에 사태했는지 알것 같아요 와 킬각을 진짜 이렇게 피해버리네 욕먹기 싫어서 퇴사해버린 마이크 모아임 선생님의 무빙에 감탄의 박수와 공중제비를 돌며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